안녕하세요. 파이디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것은 스컬캔디사에서 나온 인디 에보라는 제품인데요. 스컬캔디사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이번 이 제품으로 처음 알게 되었으니까요. 스컬캔디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일본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이어폰으로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자세히 알아본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더, 자, 더 자세한 정보는 뭐 따로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저는 어 개인적인 후기 후일담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다스코 캔디 인디 에버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 노이즈 캔슬링 제품이에요. 노이즈 캔슬링 제품인데 노이즈 캔슬링 제품치고는 상당히 좋아요. 네, 노이즈 캔슬링 성, 성 말이 좀 이상하게 돌아갔는데 노이즈 캔슬링 제품치고 어 이렇게 좋은 제품 좀 처음 봤어요. 네. 약간 에어 유닛을 보면 약간 에어팟처럼 생겼는데 에어팟처럼 생겼는데 어 이게 상당히 차음성이 좋아요. 차음성도 좋고 역시 인이어라고 그런지 차음성도 좋고 상당히 좋게 나왔더라고요. 그전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자면 일단 스컬캔디사 제품 자체가 일단 보컬 위주로 일단 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튜닝이었어요. 튜닝이었습니다. 뭐 어느정도 이제 베이스가 조금 묻히는 듯한 느낌이 들긴 드는데 어 그래도 꽤나 차음성도 좋고 연결성도 좋고 어뭐 딱히 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깔 부분이라고 하면 약간 통화 품질? 통화 품질 자체가 약간 애매한 게 여기에 이제 마이크가 없거든요 밑에 보통 여기 밑에 마이크가 달려있는데 여기 마이크가 어디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있는지도 모르겠고 마이크가 아마 여고인 것 같은데 요거인것 같은데 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었그건지어 약간 상당히 통화품 자체가 조금 안 좋더라구요 약간 제 친구들이 이제 이걸 끼고 제가 통화를 했을 경우에는 어 약간 잘 안들린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구요 스카캔디 같은 경우에 이제 이게 그 부분 빼고는 상당히 깔부분이 없는 부분이긴 해요 깔부분이 없고 어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그, 앱을 통해서 이제 제가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퀄라이저를. 이퀄라이저 조정이 가능해서 제가 이제 듣고 싶은 대로 이제 조선해서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요. 연결성 같은 경우에는 대구 지하철 1호선 기준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은 환경에서 아침에 사람이 엄청 많은 환경에서 제가 연결 끊김을 한세번 정도 가고요블루투스 어쩐 연기반이라서 그런지 연결성도 빠르고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마스, 마스터 앤 슬레이브 구조가 아니고 그냥 동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표현하더라 어쨌든 그 동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물론 이게 단점이 딱 하나 있는데요 일단 연결을 하면 L이가, L이 먼저 마스터가 되고 그 다음에 R이, R이 그 다음에 연결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LR이 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 상당히 좀 난감했습니다 <웃음> 처음에는 마스터앤슬레이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 한쪽만 끼고 이제 한쪽만 끼고 이제 공부를 할 때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제가 한쪽만 끼고 노래를 틀었을 경우에는요 어, 노래가 나와요 <웃음> 신기하게 또 나와요 마스터앤슬레이브 구조인 줄 알았는데 나와요 그래서 그때 아 마스터앤슬레이브 구조가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고요 그 외에는 딱히 뭐깔 곳은 없습니다 그 외에는 뭐 딱히 유닛이 작아 가지고 제게는 딱 맞았고요 유닛이 작아서 제기가 조금 작은 편이거든요 제기가기구령이 많이 작은 편이어 가지고 어 웬만한 이어폰들은 제가 많이 못 껴요 근데 여기에는 가이드도 있고 가이드도 말랑말랑하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어팁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서 이게 중간 사이즈거든요 중간 사이즈인데도 상당히 작은 편이어 가지고 어. 제게 딱 받았어요. 딱 받아서 좋았어요. 그 다음에 어 제일 중요한 노이즈캔슬링 기능. 노이즈캔슬링 기능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음성 외부 소외부음 듣기는 조금 부족한 편이었어요. 외부음성 듣기는 조금 부족한 편이었는데 노이즈캔슬링 자체는 엄청나게 잘 돼요. 물론 인이어, 인이어 제품이라 그런지 노이즈캔슬링 자체는 확실히 잘 되는 편이었고요 어 노이즈 캔슬링 자체가 이제 외부 소음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시브 노이즈 캔슬링이랑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둘다 들어가 있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상당히 잘 되었고, 밸런스도 상당히 잘 잡혀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뭐, 물론 보컬 쪽이 조금 더 높게 잡혀 있는 그런 트윙이긴 했지만 말이죠. 어... 뭐 여기까지 제 경험이었습니다. 일주일 이상 경험이었고 여기까지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